어,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정말 딱 7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전에 어, 직접 채팅창에 그 Q&A 창에 연사분들이 답변을 달아 주셨었는데요. 제가 사전 질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그리고 두 분이 아직 말씀을 어, 하시면서 채 말씀 못 했던 부분 중에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퍼머컬처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 두분 모두 이제 퍼머컬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을 할때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I'll just okay. take the first question. Uh, so... If... In Australia, permaculture has been around for about mm, gosh, 40 years now, so it's, it's a word that a lot of people know. I wouldn't say that everyone practices it, but a lot of people know it, and particularly during the pandemic, it became a lot more popular. We're now also seeing um, government programs which are using permaculture. Uh, I actually run a program for year 11 and 12 geography students, it's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we have primary schools which have permaculture gardens which are sponsored to deliver those. So, that's, so there is a lot of um, visibility of permaculture now. And in terms of uh, describing what it is, my first description was a one planet way of life, like, uh, uh, like a practice of living sustainably. Um, but also for, for an absolute newbie who's coming at it more from a garden perspective, Really just a simple and natural way to grow abundant edible gardens. 아 감사합니다. 어 베이셀 쌤은 혹시 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처음 네.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사실은 매기는 거죠. <웃음> 그래서, <웃음> 이거를 먹어보면 알아요. 이게 풀떼기를 먹었는데 이게 맛이 좋아. 이를테면 오사르의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 음, 그러니까 농업이 우리 최초의 문화고 음식도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어려운 어떤 이론과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접근하기보다 조금 쉽게 그것을 전달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다양한 친구들, 상추도 늙고 쌍추만 찾으시다가 <웃음> 다양한 상추 친구들을 각각의 쌤에 맞춰서 먹어보는 것, 어, 풀을 먹어보는 것, 어? 뭔가 다르네? 이런 것, 이것에서부터 경험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좀 쉽게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 이제 모두 이렇게 아까 여기 써주신 분도 계신데 부시에 살다 보니까 이 흙, 흙이나 흙 농촌을 많이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자연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빌딩 숲의 도시 안에서 그것도 매우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한 끼를 위해서 어, 어떤 어 습관이나 뭐 취향을 바꿔야 한다면 Um, so a lot of the pictures that I showed in, in my presentation about um, microgreens and sprouts and things on your on your veranda or on your on your windowsill are ways that you can grow your own as much as you can, but still then it's not enough. That's when you want to link with farmers like i s a who have a box scheme maybe or a market. So you make a direct relationship with you know, who, people you know who are doing good farming and want to have your business because you care as a caring consumer. So it's that urban consumer relationship that is really vital. And the other thing that I would encourage you to do is to actually take the initiative to go out and do a program, go and do a weekend workshop. Go and join a gardening club, go and get involved in the programs like what a s t e r s talked about, or help, you, help your local school to get a gardening program happening. So you have a space there and then you're involving kids. I loved what you said about, um, you know, they're learning about what, what you eat is what, uh, what you grow or something like that you said. And I think that's beautiful. And then playing in the garden. So we can do it wherever we are. We just need to kind of put on our, our our food glasses our farming glasses and we can see the possibilities 그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곳곳에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 서울을 서울전좀 부러운 게 <웃음> 서울에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서울에 지천에 돌렸어요 풀 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풀로 우리가 쓰는 생활재 지금 아까 갬블료사가 그런 것들을 직접 소비하고 만들어서 쓰는 방식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을 가지고 샴푸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 질문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친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어제 저녁, 뭐 오늘 점심 드신 그밥상위에 것들 중에 어, 그 작물의 이름을 아는 것. 예를 들면 얘가 감자인지는 다 알죠. 근데 얘가 수민지, 두백인지, 홍영인지, 자영인지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어이밥상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 중에 이것을 기른 농부의 얼굴을 아는 작물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시면 온전하게 그렇게만 소비할 수는 없겠지만 어내 삶의 아주 일부라도 어 그렇게 얼굴을 아는 농부의 먹을거리를 찾아서 구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처럼 한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지막 코멘트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맨 마지막에 올려주신 질문의 변형입니다. 사실 저희가 3회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퍼머컬처가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의견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Okay, go ahead. thank you. Sorry. It's a very big question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yes, it can.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says that the future of farming is regenerative farming and the future of farming is small-scale intensive farming that has a, close,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It's the only way forward. And for many different reasons, like it would take me half an hour to fully answer this question. But yes, I do believe it, it, did, it does. And I think that we all need to support Um, agroecological regenerative and permaculture food systems at small scale and at larger scale to be able to have a food future that's going to feed the world's population. It's the only way. And so as, as Issa was saying, make it your, I, I just want to reiterate what she said, make it your everyday thing to ask, where is your food from? How can I support a regenerative food system? And, and how can what I'm eating Be contributing to the difference that will make a difference. Thank you. 저도 a 어, n 컬처 o u Thank you. t h 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a 에도 이게 현재 농 a 를 짓는 분들한테 가능할까요? 우리 할머니도 뭐라고 하세요? n k you. t 하 a n k 사실 현재도 우리가 먹고 사는 전세계 인구가 먹고 사는 이 먹을거리들이 엄청난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대규모로 생산된 것들로 우리가 먹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한 가지는 한갑, 그니까, 곤충들도 병도 멍청하지 않아요. <웃음> 어, 감자 밭, 배추 밭 하는 순간, 배추만 심어 놓았을 때, 사실 엄청나게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그 친구들을 사이사이 함께 자라면 좋은 친구들, 그리고 그 흙의 공간을, 어, 버리지 않고, 땅 위에 어떤 다양성의, 땅 속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지금 제가, 어, 뭐, 저는 규모가 좀 크지만, 제 밭에서 사실 나는 것들로 저희는 거의 모든, 이를테면 밥부터 술, 뭐, 고추장, 된장. 뭐 그리고 늘 먹는 채소, 그니까 겨울 동안에 저희가 뭐 비닐하우스나 가온을 하지 않으니까 저장 음식 위주로 먹고 일부를 좀 구입해서 먹지만 사실은 가공품 이외의 것들은 거의 다 자급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렇게 오히려 규모화가 되면 될수록 여기에서 이쪽으로 저기 저쪽으로 보내야 하는 허실이라고 하죠. 버려지는 에너지만 늘어날 뿐. 어 지금의 방식 아닌. 어 이렇게 순환 가능한 소규모의 방식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지구와 함께 먹고 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이런 게 결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얘기를 두 분이 딱 해주셔서 어, <웃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겠습니다. 네, 예, 어, 먹거리 생산을 주제로 3회에 걸쳐서 웨비나를 하면서 이제 정말 저희 먹을 것과 그리고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 고민해 본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참여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특히 오늘 행사 어이 많은 이야기를 짧게 전달하는데 통역사분들 너무 고생해 주셨거든요. 통역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그 솔루션 랩 시리즈는 이제 2부와 3부의또 새로운 내용으로 어, 올늦 여름과 그리고 또늦 가을에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아쉬웠죠.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한번 찾아뵙는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